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이태원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여러 사람들을 감염을 시켜서 지금 그 감염된 숫자가 거의 150명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진정한 약은 없는가 이게 온 세계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전 세계의 지금 확진자 숫자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에, 이 확진자 숫자가 지금 44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사율이 6.76% 한국도 확진자가 만 명이 지금 넘은 상태죠 한국은 물론 치사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아주 아주 우수한 우리 의료진 때문이죠 지금 어, 모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정말 게임 체인저를 빨리 발견해야 될 텐데 정말 이 상황에 ]에서 백신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정말 확실한 치료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최초에 트럼프가 오 이거야말로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얘기한 클로로퀸이라는 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은 이제 그다지 사람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 상황으로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한 약이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크게 홍보했던 그 약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데 얘도 사실 위약을 준 그룹과 실제 이 렘데시비르를 준두그 눈에 환자들 사이에 치료 효과가 그다지 또렷하지가 않은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정말 진짜가 나타나야 될 텐데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7곱 시간 전 파스텔리 연구소 수백 배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국이 먼저 임상 시험적으로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영국의 익스프레스지에서 소개한 이 약에 대한 얘긴데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drugs 새로운 약이 could halt the spread of killer 새로운 약물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중단시킬 수 있다. 유나리 킹덤 사이언티스, 영국의 과학자들은 COVID-19의 획기적인 새로운 치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Which 근데 이 연구는 치료는 stops the virus in its tracks. 그 바이러스가 그 트랙 위에 트랙이란 것은 기차로 얘기하면 기차의 선로 위에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 진행 중인 바이러스를 멈추게 하는 약이다. 뭐 이런 의도로 쓴 것입니다. Experts say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그 약이 말이죠, which is already approved for human use 인간의 이용을 위해서 이미 승인이 돼 있는 이미 승인이 돼 있는 약인데, could be used to prevent people catching coronavirus 물론 as well as to treat those already infected 이미 감염된,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하는 건 물론이지만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사용이될 수도 있다. 오, 정말 이건 백신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뜻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좀 읽어볼게요. 이건 알약 형태인가 봐요. 그러니까 같은 성분의 약이에요. 코스모스테트 네, 태블릿, 알약인 코스모스테트와 정맥주사로 공급이 되는 이두 가지는 그러니까, To treat pancreatitis. pancreatitis라고 하는 것은 최장염이죠. 최장염을 치료하고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라이센스를 이미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팬크리에티디스라고 하는 것은 a potentially fatal inflammation of the pancreas, 췌장의 치명적인 감염증인 췌장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It is thought 이렇게 생각됩니다. That there is enough existing safety data for wide-scale human trials. 광범위한 인상 실험을 위한 충분한 기존의 안전한 자료가 there is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to begin 이미지 y 즉시 시작할 수 있도록 치료를 즉시 시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광범위한 스케일의 임상시험이 이미 존재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최장염에 대한 치료겠지만요 this r o c 이 약은 could be a game changer가 될수 있다 because 왜냐하면 it stops the virus in its tracks 그것은 그 트랙 상에서 그 바이러스를 차단을 시키기 때문이다 자 계속해서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t a time when thousands of people are dying everyday from the disease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수천명의 사람들이 are dying 죽고 있는 이런 때 그리고 economies are paralyzed, 경제가 마비되어 있는 이런 식 uh, this crucial research,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연구는 will make use of um, existing medicine, 기존의 약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that we know, 우리가 는 is safe to use, 사용하기에 이미, 우리가 아는 바 사용하기에 이미 안전한 그리고 has already been shown in lab studies, 연구실의 연구에서 이미 보여져 온 것이죠. 안전성이, to prevent the virus from infecting human cells. 있어요. 그 바이러스가 인간의 세포를 감염시키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이 보여졌단 말이죠. He a d 그는 덧붙이기를, unlike a vaccine treatment. 자, 백신 치료하고는 다르게, 미래 언젠가는 있을지도 모를 백신 치료하고는 다르게, these drugs. 이런 약들은 could be used immediately. 즉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장점인 거죠. Uh, this is the only class of drugs. 이거는 그야말로 유일한 클래스의 약이다. Have been shown to block the entry of the COVID-19 virus. COVID-19 바이러스가 into cell, into the cell,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시키는 것이 드러난. 그야말로 유일한 클래스의 약이다. 카모스테트하고 나파모스테트라고 하는 이두 개의 약은 instead 그 대신에 work 작동합니다. by blocking the virus's pathway into lung cells.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있죠.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하면 그게 이제 어디를 공격하죠? 주로 폐를 공격합니다. 호흡기를 공격해서. 그래서 이제 숨을 못 쉬면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전 세계가 인공호흡기를 확보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이게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된다면 적어도 아픈 사람에게 먹여서 모든 사람들이 완치가 되고 죽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갖는다면 그냥 이 세계 경제는 수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요 약 먹으면 되는데 까지 거뭐 가서 일하지 뭐 이렇게 되겠죠 모두가 자 파스텔 연구소에서 이것을 실제로 실험해서 600배 이상이 더라 이런 걸 밝혀서 그걸 연구해서 연구 결과를 이렇게 내야 그래야 세계적으로 이게 인정이 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국이 해냈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아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 클라로 퀸 그동안 램데시비르 그거랑도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게임 체인저가 진정으로 되지 않을까 이번 거야말로 이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정상의 상태로 되돌아 올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니 뭐니 이렇게 가지고 전부 다 조심하면서 경제 활동이 전 세계가 다 막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뀌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여러분 다음 결과 좀더 임상 시험의 결과가 이제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 또 뜨고, 그리고 실제로 치료 효과도 있고, 이래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게임 체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